아, 여러분 제가 어제 퀸덤을 봤단 말이에요 무대가 다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의 라이언이 아이들 노래 다른 것들도 다 좋아했는데 역대급! 진짜 최고! 소연씨가 다 만들었는데 라이언킹을 보고 나서 노래를 만든 거래요 어떤 이제 소녀가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가 퀸이 되겠다 이러면서 막 전쟁에 나갔는데 아무도 이제 안 믿어 주다가 승리를 하고 진짜 이제 여왕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런 무대가 케이팝이라니 진짜 100번 봐도 안 찔릴 것 같아 풀캠으로 보고 멤버별로 또 직캠 버전이 있어요 그 직캠도 보고 뮤비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도 봐야 돼 하지만 퀸덤 무대가 진짜 쩔었지 병사들 같이 무슨 방패도 나오고 여왕의 망토처럼 이렇게 하고 라이언은 이거잖아요 라이언은 이건데 퀸은또 이거야 그래서 퀸, 라이언이 이걸 어떻게 이 안무를 생각했을까 아이들의 그 표현도 너무 좋고 다른 그룹에서는 좀 보기 힘든 아이들만의 그런 보이스가 있어요 몽환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보이스가 있어 그 보이스가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짜 얘들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. 오, 우기 목소리도 진짜 너무 좋지. 중간에 뭐 사자의 춤을 바치고 이런 데서도 사자의 춤을 바치고 이런 안무도 있단 말이지. 와, 진짜 전수는 천지인 것 같아.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라이언 한번 드릴까요? 너 라이언 무대 봤니? 다양하죠, 다양한 말씀, 진짜. 너무 역대급이지않니 그래. 어떻게 그런 무대를 만들었을까? 내 판도 선션을... 랩톡으로. 마지막, 퀸!